친구가 하나도 무섭지 않아요. 절대 오늘 전 소리 지르지 않을 겁니다. 아, 소리 안 지른다니까. 아, 말이 안 돼. 어디로 가야 되냐고? 아 깜짝이야. 아 깜짝이야. 뭐야 피카츄 다 피카츄야 이거? 피카츄 왜 죽여? 뭐야? 근데 귀엽지 않아? 귀여운데? 오 어, 뭐야 저거? 자 일로 오세요. 뭐야 이거? 야 귀여운데? 고다이맥스네 어 깜짝 놀랐어 제발 제발 제발 제발 <웃음> 내가 이거안죽을있다 <웃음> 그래 일단은 조금 그 설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뭐 대충 여러분 의자도 그냥 플라스틱 의자면 되지 그지 뭐 내가 앉을 것도 아닌데 어 대충 그냥 이런 거 앉도 되지 뭐 그런 거어그 따집니까 그죠 컴퓨터의 조립은 마우스 먼저 <웃음> 키보드 그 다음에 하고 <웃음> 불편 불편하게 할 거야 <웃음> 삐져 나오는데 그때마다 일부러 좀 소리를 굉장히 이거 아니 안죽으면 이랬으니까 절대 안죽겠구나. 스무스하게 먹어볼까? 아 5만원 감사합니다. <웃음> 아 5만원 하이마 시죠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웃음> 잠깐만 그만하라그 <웃음> 무섭다구나 진짜. 사랑합니다. 그리고 저 이제 무서워요. 아나 무서워서 그래 제발 그만해. <웃음> 아니 벌써 얼마 썼는 거야. <웃음> 뭐야? 아 이렇게 아, 아주, 하나씩, 하나씩, 어, 승리를 향해 가는, 열리라는 마리오가 아주 모습이 보기 좋아요. 저리 가. 못 가. 야! 어? 지금, 뭐 어, 빠따 맞고 싶어? 어, 저리 안 가? 확, 아, 씨, 그만, 어? 손모가지 다 부셔버린다? 저리 안 가? 야, 가. 가. 저리 가. 아, 이 저리 가. <웃음> 어, 저리 가. 안 가? 확, 아, 고 <웃음> 저리 가. 바깥으로 나가. 루이지, 나가. 어, 싫어 싫어 어, 안가 동물 옷 입고 핥기는게 있을까 어, 망치 들고 내려 치는 게 있을까 아, 아 재밌다 어. 아 진짜 뭐야 아 진짜 깜짝 놀랐네 아 진짜 깜짝 놀랐네 아 빨리 가라 점프 점프 점프 안녕하세요 아. 오늘 방송하기 전에 고양이를 제가 빨래를 했어요 <웃음> 고양이 시키고 나서 저 온몸이 근육통이 생겨서 지금 몸살 나기 직전입니다 배구구가 화가 많이 났는지 밤새 내내 잠을 못 자기 사고를 치더라고요 옷장 서랍 열고 서랍 속에 들어가서 제가 이제 검은 옷을 모아놓는 서랍장이 있어요 거기 들어가서 뒹굴어 히히 엉아 내일 아침에 이 검은 옷들 입고 가려면 은 테이프로 다 뜯어내야 되겠지? 이러면서 막 뒹굴고 지금 서랍장이 와두개 열어놨네 <웃음> <웃음> 나안 움직였다고 매달려 있었던 뿐이라고 아니 매달려 있었잖아. 나이스어내 딱, 내 좋아 좋아. 끝났는데 아, 야그지야 그러지. 어 고랑지 달랑 달랑 흔들어야지. <웃음> 맛있고. 어구 <웃음> 들어가 보는데 이거 <웃음> 안녕히 계세요. 안녕하세요. 큐. 요즘이또 맞아 요 뿌. 화나셨구나. 그러셨구나. 어, 빨리 드세요. 나먹게나 먹을 거야. 빨리 먹어. 진짜. 다 어, 죄송합니다. 어, 너무 웃기다. 도망가야지. 어, 이거 어떡하냐? 이거 어떡하냐? 사이비 아닙니다 아 이렇게 집 주지 잘꽃 주지 밥 주지 일 시켜 주지 이런 곳이 어딨나요 여러분 진짜 없어 이런데 어, 빨리 일해 놀지 말고 자 보세요 일단 이런 거 있으면 사람들 이좀 불쾌할 거 아니에요 어? 민피현상 맞나? 혐오시설은 조금 마을과 거리를 좀 떨궈주고 그 다음에 허. 우리 신도님들께서 좀더 저를 깊게 추앙하시라고 이제 이런거 이제 군데군데 하나씩 박아놔야 돼아 자원이 없다고요? 괜찮아 내가 캘거 아니니까 아 여기 잘 때도 여기가 지금 침소거든요? 침소 옆에다가 딱 지어주고 잘 때도 나만 생각하면서 자거라 이런 게 중요한 거야 자난 이제 놀러 갈게 일하고 있어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안 가지는데? 안 가지는데? 안 가지는데? 오? 아니 뭐하세요? 오? 게임이 나를 거부하는데? 근데 여러분 솔직히 저 인성질 할때 행복해요. 나 인성질 할때 너무 재밌어. 게임 계속 하고 싶어. <웃음> 이런 거 이런 거막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나 여기 있어? 이로 와요 이로 와요. 나리로갈 거야? <웃음> 나 여기 있어? 나 여기 있어? <웃음> 나 여기 있어? <웃음> 나 여기 있어? <웃음> 잠깐만 잠깐만. <웃음> 잠깐만. <웃음> 내가 죽더라도 상대방이 약올렸다는 거에 너무 큰 의미를 두는 것 같아서 그때가 너무 재밌어요 오늘 기분하고 컨디션 어떠신가요? 방송한 일래 행복한 건 최상이고 컨디션은 좀안 좋았는데 이게 금융치료가 되니까 아좋아지는아 <웃음> 금융치료가 답이네 진짜 아 그런데요, 이피카츄들끼리좀 치고받고 싸우는 거 보니까 좀난 갑자기 좀 슬퍼지는데? 예전에 막뭐 기억 나실지 모르겠습니다. 뮤치 역습이라고 거기서 피카츄들끼리막 싸우고 이렇게 한 장면이 기억이 나는데 아그 생각이나 왜 자꾸 나지? 잠깐만 이거 맞는 걸까? 뭔가 좀 그런데 <웃음> 일단 그냥 아 괜찮을 거야 뭐이 정도는 뭐. 피카츄야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 <웃음> 내 잘못이 큰것 같다 이거 아, 피카츄가 피카츄를 잡아서 레벨업을 해서 피카츄들을 잡는 거 아니야 <웃음> 뭐지? 동족상잔인데? 아 뭔가 좀 기분이 그런데요? 이것이 약육강식 또 아니잖아 잠깐만 <웃음> 아, 피카츄가 귀여운 건 좋은데 아니 이거는 피카츄들끼리 어, 즐겁게 노는 거지 근 너무 너네 너무 시열하게 싸운다? 전력을 다해서 뚜둑이 패고 있는데? 나는 잘하고 있는 선택인 걸까? 얘들아, 미안하다. 미안하다. 내가 너무 너희가 너무 심하게 때렸구나. 선생님. 미안해. 미안해. 나방선 아, 손도 타이핑만 되면 나죽을라 그래.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짹! 아니지. 아니지. 아니지. 어, 살았어요 나이스. 있... <웃음> 나 컴퓨터보다 못하는 것 같은데? <웃음> 미안하다 일단 이제 나안 때릴게 <웃음>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아 근데 이거 귀엽지 않아요? 이거 이거 이거? 아왜 이렇게 귀엽냐? 피했죠? 야구르지 컴퓨터도 야구르리는 아주? 야구르지 안죽지? 잠깐만! <웃음> 아, 진짜 나 까부는 거 그만해야 되나 봐 사람들이 피, 피카츄 모드를 안 하는 이유를 알았어 뭔가 안 쓸어 지금 이거 어 거의 배틀로얄 아니에요 얘네들끼리 지금 어? 치고 받고 싸우는데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이거 그 뭔가 겉보기만 좀 좋은 거 같아 뭔가 그런 건가? 여기서 이기는 팀만 내보내준다 이런 느낌인 건가? 그리고 지면은 야생 포켓몬이 되는 거야 야생 포켓몬 피카츄가 되는 거야 그래서 치열하게 싸우는 거 같아 어, 그건 아닌가? 하하하하 <웃음> 뭐전작은 솔직히 볼필요도 없어요. 피카츄 모드가 나왔잖아요. 어좀할 때마다 문득 드는 생각이 사랑스러운 피카츄들이 이렇게 어 꼬리로 뺨 때리고 아이언 테이 써가며 서로 친구들끼리 치고받고 싸우는 걸 보니까 조금 안쓰럽다. 어 그래서 사람들이 안 하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여러분